시리야 너뭐 살이니? 글쎄요. 연계도 아니지만 노기도 아니죠.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하여 다 가족 모두 바깥으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딸내미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사러 다이소에 왔고요. 미술에 필요한 도구를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딸내미는 다른 곳에 눈이 팔려 있어요. 스티커 있지 우리 집에? 패스. 인형집에 있지? 패스. 색종이집에 있지? 패스. 뭔지 보니까 패스. 응 음, 스티커 집에 있으니까 패스. 공은 집에 있으니까 패스. 풍선도 집에 있으니까 패스. 폭주고 위험해서 패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상 물가 참 비싸졌습니다. 뭐산 것도 없는데 만 팔천 오백 원을 지출을 했어요. 나오는 길에 알밤이 팔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알밤 삼천 원치 한 봉지 사서 먹어봤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겨울철 쌀쌀해진 날씨에 가장 생각나는 거는 붕어빵, 알밤 그리고 오뎅 국물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일단 여기다 더. 우리는 지금 시장에 왔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시장에 가고 싶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시장 나들이를 나왔어요 역시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가격도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삼겹살 한근 8천원 주고 샀어요 국내산 생삼겹살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치킨이 보이는데 정말 맛있게 보여서 일단 찜해두고 결국은 샀어요 한 마리 6천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길에 떡볶이 또 분식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니김밥 11줄 그리고 떡볶이 사갖고 온 치킨에 라면 같이 해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점심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일단 딸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면에 떡볶이 김밥 배 터지게 배 찢어지게 먹어서 19,000원 지출을 하고 우리는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여기는 인사동 한국의 전통의 것은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동 온 동네는 죄다 화장품 가게에온 동네는 죄다 프랜차이즈 러바나와 인사동 그 길을 따라가는 야